안녕하세요. 인담 t v 유튜버예요. 오늘은 제가 요즘에 정말 잘 입고 있는 원피스들을 소개해드릴 건데요. 여러가지 코디도 같이 보여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지켜봐주시고요. 아직 좋아요랑 구독 안 눌러주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먼저 부탁드릴게요. 첫 번째로 보여드리는 원피스는 에코너의 따끈따끈한 신상 원피스예요. 우선 컬러감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사실 제가 선호하는 디자인은 아닌데도 받아봤을 때 가장 만족도가 높은 원피스여서 여러분들께 빨리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자면 스티치가 화이트 컬러로 들어가 있어서 너무 밋밋하거나 심심하지 않아서 좋았고요 아무홀도 적당한 파임으로 속옷 노출이 없었어요 허벅지 라인에는 자잘하게 셔링이 잡혀있어서 움직일 때도 서 있을 때도 예쁨을 선사하고요 이원피스의 가장 마음에 들었던 점은 바로 원단인데요 원단이 그리스에서 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터치감도 착용감도 매우 마음에 들었어요. 요즘같이 후덥지근한 날씨에 가장 손이 자주 가는 원피스예요. 양옆에 포켓도 있어서 간단하게 외출할 때 소지품만 딱 챙겨서 나가기에도 너무 좋더라고요. 뒤에 지퍼가 있어서 착용하기에도 편했고요. 예쁜 꽃단추는 알고 보니까 에코너의 브랜드 로고이더라고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민소매 노출이 꺼려진다 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기본적인 자켓을 같이 매치하시면 조금 더 편안하게 착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는 최근에 오라무드라는 브랜드에서 보내주신 자켓이랑 같이 매치해봤는데 너무 찰떡궁합으로 잘 어울리더라고요. 가을까지도 손색없겠죠? 이번에는 제가 봄에 자라에서 구입한 자켓이랑 같이 매치를 해봤는데 이렇게도 매치가 굉장히 잘 어울리더라고요. 풀롭 자켓을 입어주니까 다리도 조금 더 길어 보이고 키도 조금 더 커보이는 것 같아서 매우 마음에 들었던 코디에요 솔직히 기본적인 디자인이라서 큰 기대 안 했는데 가장 마음에 드는 원피스라서 여러분들께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두 번째로 보여드릴 원피스도 에코노에서 보내주신 원피스인데요. 방금 보여드렸던 첫 번째 원피스보다는 어쩌면 조금 더 포멀한 느낌을 주는 원피스예요. 컬러는 네이비하고 민트가 있었는데 저는 밝은 컬러가 좋아서 민트로 선택을 했어요. 이 원피스는 특이하게 네크라인이 밴딩 처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밴딩 덕분에 자연스럽게 셔링이 잡혀서 네크라인이 너무 심심하지 않았고요. 가슴 쪽에도 예쁘게 셔링이 잡혀서 전반적으로 볼륨감이 있는 디자인이었어요. 어깨에도 큰 주름을 주어서 볼륨감을 잃지 않았고요. 팔 부분은 이 정도 여유가 있었어요. 넥크라인 뿐만 아니라 팔에도 허리에도 모두 다 밴딩이 되어있어서 어디하나 조이는 부분 없이 굉장히 전반적으로 편안했지만 통기성은 살짝 아쉬웠어요 허리에도 셔링이 잔뜩 들어가 있어서 전반적으로 볼륨감이 있으면서 너무 볼품없이 그냥 툭 떨어지는 그런 디자인이 절대 아니었고요 허벅지 중간쯤에서도 다시 한번 셔링을 잡아줘서 전반적으로 하체가 조금 통통하신 분들이라든지 저처럼 골반이 넓으신 분들은 체형 커버를 잘할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더라고요. 원단은 코튼 53%, 레이온 47%인데 원단이 몸에 달라붙는 게 하나도 없어서 되게 시원한 착용감을 주더라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긴엄 체크가 들어가 있어서 되게 심심한 그런 원단도 아니었어요. 상의에는 쉬폰 안감이 들어가 있고 하의에는 실루엣이 방해되지 않는 배색 안감을 사용해서 비침이 하나도 없는 그런 원피스여서 단독으로 입기에 매우 좋았고요. 우리 좋은 건 오래오래 입어야 하니까 저처럼 이렇게 가을에는 기본 자켓만 걸쳐주셔도 가을까지 충분히 입으실 수 있고 봄에도 자켓만 갈아입으면 봄, 여름, 가을까지 세 계절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정말 데일리한 원피스였어요. 컬러도 소재도 디자인도 뭔가 기본인 것 같으면서도 기본이 아닌 것 같은 그런 꾸안꾸룩이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런 원피스라서 앞으로도 손이 자주 갈것 같아요. 이번에 보여드릴 원피스는 자라에서 제가 작년에 구입한 원피스인데 정말 캐주얼하죠? 작년에 매장에서 디피되어 있는 걸 보고 반에서 바로 데리고 온 원피스예요. 사실 평소에 제가 이런 스타일을 선호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굉장히 내추럴한 느낌이 좋아서 제가 데리고 왔거든요. 허리라인이 굉장히 높게 잡혀있고 셔링이 들어가 있어서 되게 심심하지 않은 디자인이었고요. 스트라이프의 컬러가 다채롭게 들어가 있어서 이게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뭔가 무거운 귤한 덩어리씩 양쪽에 넣은 것 같은 저 주머니 너무 귀엽지 않나요? 조금의 강아지도 들어갈 것 같은 사이즈예요. 가슴 부분부터 밑에까지 다 단추로 연결되어 있어서 내가 원하는 만큼 풀고 닫을 수 있고요. 원단은 바람이 숭숭 들어올 정도로 정말 시원한 원단이에요. 다만 이 원피스의 단점은 비침이 조금 있어서 속바지를 입어주지 않으면 당황스러울 수도 있어요. 저는 이번에 자라에서 구입한 연두색 가디건이랑 같이 매치를 해봤는데 뭔가 포인트 컬러가 딱 들어가니까 더 화사해 보이는 느낌 있지 않나요? 여름 쿨톤인 저한테는 너무 베이지 베이지한 것보다는 저렇게 컬러감이 환한 게 들어가 주니까 훨씬 좋더라고요. 이 원피스도 역시나 자라 자켓이랑 같이 매치를 해봤는데 너무나 잘 어울려서 이 룩은 정말 내가 가을에 꼭 입어야겠다고 라 생각했던 그런 룩이에요. 이 자켓 다시 봐도 두번 봐도 세번 봐도 정말 잘산것 같아요. 아무튼 다시 원피스로 돌아와서 올 여름에도 정말 잘 입을 것 같은 원피스예요. 이번에는 제가 여름 시작하자마자 미민이라는 사이트에서 구입한 원피스인데요. 정말 많이 고민하고 정말 많이 알아보다가 결국에는 결정하게 된 원피스입니다. 우선 컬러감이 되게 밝은 그레이에 민트 한 두어 방울 정도 떨어뜨린 것 같은 느낌이고요. 어깨에서 시작되는 팔부분의 볼륨감이 너무 예쁜 원피스예요. 어떤 팔뚝살도 다 가려질 것 같은 저 볼륨감이 저는 너무나 마음에 들었어요. 전반적으로 굉장히 여유있고 볼륨감이 있는 그런 원피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허리 라인이 굉장히 높게 시작해서 뒤로 갈수록 점점 더 낮아지는 그런 스타일이어서 다리가 굉장히 길어 보일 것 같아서 선택을 하게 된 원피스예요. 자잘자잘한 셔링이 들어가 있으면서 전반적으로 곡선이 뭔가 흐르는 듯한 원피스라서 이 점이 정말 이 원피스에 가장 마음에 드는 점이었고요. 이 정도 여유감이 있어서 임산부들도 충분히 착용하실 수 있어요. 뒤에는 앞쪽보다 허리라인이 살짝 낮은 거 보이시죠? 디자인은 사실 굉장히 기본적인 스타일인데 이 곡선 때문에 너무 심심하지 않았고요. 주머니도 널찍하게 들어가 있어서 가볍게 외출하실 때 그냥 간단하게 소지품만 챙기고 나가시기 딱 좋아요. 면 100%로 바스락거리는 느낌이 좋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고요. 하이에 속치마가 있어서 비침은 없었어요. 아 근데 구김은 좀 가니까 이점꼭 참고해주세요. 이 원피스가 단독으로 입었을 때는 좀붕뜬 느낌이 있는데 자켓이랑 같이 매치를 하니까 어느 정도 보완이 되더라고요. 무난무난한 컬러여서 어떠한 컬러의 자켓도 다잘 어울리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네이비 컬러의 자켓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지금 보시는 자켓은 오라무드에서 판매되는 자켓이고요. 제가 조만간 좀더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역시나 미미 원피스도 가을까지 쭉잘 입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에코너에서 나온 블라우스랑 스커트 셋업인데요. 같이 또 따로 착용하실 수가 있어서 너무 활용도가 좋아서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우선 브이넥으로 되어 있어서 시원한 느낌을 주고요. 어깨쪽에 원단을 한번더 덧대서 틀어짐을 막아주고 전반적으로 셔링이 들어가 있어서 볼륨감 있게 연출이 되더라고요. 특히나 블라우스가 어디 하나 조여지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너무 편안하게 잘 입었어요. 전반적으로 볼륨감이 있는 디자인이기 때문에 상체에 볼륨감이 있으신 분들도 예쁘게 잘 입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이 블라우스에도 뒤쪽에 아주 예쁜 에코너의 단추가 달려있어요. 기장감은 기본 기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옆쪽에 트임이 있어서 앞쪽만 집어넣어서 입어줘도 되게 예쁜 핏이 연출돼요. 이 블라우스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잘 만들어진 블라우스다라는 느낌을 받는데요. 특히나 이 안쪽 부분에 이렇게 마감을 할 때에도 한번더 천을 덧대서 깨끗하게 마감된 거 보이시나요? 역시 잘 만들어진 옷은 다르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벌써 눈치채셨겠지만 원단은 아까 보여드렸던 에코너의 민트 컬러의 원피스랑 동일한 원단이고요 네이비 컬러가 체크무늬가 더잘 보여서 개인적으로 더 마음에 드는 원단이었어요 스커트 역시 허리라인을 아주 깔끔하게 마감해줘서 입는 사람이 정말 기분 좋아지는 그런 디자인이었고요 스커트 옆쪽으로 잡아놓은 셔링은 밴딩으로 되어 있어서 진짜 편안했어요 굉장히 타이트해서 불편할 줄 알았는데 정말 편안하게 잘 입어지는 그런 스커트였어요. 특히 한쪽에 포인트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세련된 느낌을 주더라고요. 셋업으로도 입을 수 있지만 따로따로도 스타일링할 수 있어서 우선 블라우스부터 스타일링을 해봤는데요. 저는 이번에 망고에서 세일할 때 구입한 팬츠랑 같이 매치를 해봤는데 잘 어울리더라고요. 두번째로는 슬랙스랑 같이 매치를 해봤는데 개인적으로는 슬랙스보다는 조금 캐주얼한 느낌으로 가는게 훨씬 예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았어요 뭔가 좀 이프로가 아쉬워서 청바지랑 같이 매치를 해봤더니 청바지랑 가장 잘어울리더라고요이 셋업도 역시 민트컬러가 있었는데 네이비 컬러로 저는 선택을 했고 민트 컬러로 선택하시면 조금 더 밝게 스타일링 하실 수도 있으실거예요 청바지도 잘 어울리고요. 제가 입어보니까 밝은 컬러의 면바지랑도 같이 잘어울리더라고요 이번에는 스커트랑 화이트 셔츠를 스타일링 해봤는데 역시나 네이비와 화이트의 조합은 정말 진리 그 자체인 것 같아요. 저는 자라에서 구입한 오버사이즈 셔츠랑 같이 매치를 해봤는데 뭔가 조금 지적인 느낌이 들지 않나요?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들었던 룩이에요. 마지막으로 컬러감이 조금 있는 티셔츠랑 같이 매치해봤는데 이렇게도 가볍게 입을 수 있겠더라고요. 만약에 셋업 중에서 하나만 고르라고 하신다면 저는 스커트를 단연 추천드리고 싶어요. 오늘 뭔가 갑작스럽게 마무리가 되는 것 같은데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른 모습으로 인사드릴게요. 안녕!